도이! 아, 레이지야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아, 도이조야. 뿅! 아이고 아... 개구리! 개구리 어디있어요? 오! 잘했어요아기자어 아기자랬어! 아기아기자랬으 우와아악! 오! 마엄 <놀람> 간적으로 나면 조금 자는 거 아니에요? 응? 애기 맞아? 맛있지. 어 비키세요? 문 닫아요 비켜주세요 어메! 응. 단기 걸요 안녕 안녕 어. 안녕 어. 바이바 m u 출발 아빠 어디 어아고 <웃음> 아고 아고 아고 요한하는 고생했으니까 맛있다. 맛있는 맥주를 이거 얼뜻 보면 콜라 같다. 색깔만 보면. 어, 콜라, 콜라라도 해. 콜라. 응. 콜라. 엄마 만 <laughs> <Yeah>. <laughs> oh, Oh.